2018년 9월 26일 감성카드 추석특집 공감 에세이 용감한 며느리 평소엔 남편을 위해 다정한 모습 자식을 위해 엄마라는 이름으로 난 용감했고 책임을 지고 아프더라도 내가 아픈 것보다 소중한 이들을 위해 헌신을 했다. 나의 시간도 필요하다.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. 그 시간을 공평하게 쓸수 있게. 아침은 내가 했다면? 저녁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. 결코 나 혼자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. 명절이 없어지길 바라는 건 아니다. 내 가족도 보러 간다 내 소중하고 정든 추억의 장소 부담스러운 것도 없다 나의 천국은 여기다 누군가에겐 편하고 누군가에겐 불편해도 모두의 명절이다. 오늘도 난 용감한 며느리로 살아간다.